자, 각라 규리. 또엘라 할머니 하이 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22살 대학생이고요. 오늘부로 그린블루 활동을 함께 하게 된 김규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그린블루가 한국어를 좀더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와! 여러분들이 교과서서 에 배운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고 문법적으로도 완벽하지 못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어떻게 구사하는지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저희가 말해드린 꿀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대화 장면으로 담아냈으니 끝까지 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 팁입니다. 여러분의 모고어 뭐 어느 습관에서 보순나세요 사실 이거 한국어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긴 한데요 여러분이 배우는 외국어는 다양하게도 여러분의 모국어와 같을 수가 없어요 모든 언어는 각 다른 문학원, 발음, 문법세계 등을 가지기 고있 때문에 여러분의 모국어를 기준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려 한다면 자연스러운 한국어 시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한글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면 앵글인데 이게 한글의 발음과 같다고 할수 없죠 또 영어권에선 언니들 인사할 때 whatsapp 이란 표현도 같이 쓰잖아요 한국어로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사전에는 잘 지내라고 나오는데 음 글쎄요 잘 지내냐는 표현은 한국에선 오래 만나야 만나는 친구 아니면 잘안 쓰죠 이처럼 한국어와 여러분의 모국인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성 상에 놓고 비교하는 걸 비교해야겠죠? 두 번째 팁으로 추임새와 감탄사를 한국인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취임새라는 건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 혹은 말하다가 중간에 의미 없이 내뱉는 단어들을 말하는데요 영어에서 well, you know, so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니, 근데, 있잖아 삼청자가 있습니다 보통 화제를 전환하거나 본격적인 말을 꺼내기 전에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이외에도 한국인들은 할 말이 기억이 안 나거나 무언가가 고민이 될때 어떻게 할까요? 영어권에서는 엄음 um, 이라고 하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음 소리를 내요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감탄자들도 몇개 알려드릴게요 어머 아이고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젊은 층에서 더 많이 쓰는 표현은 헐 이에요 헐 간단하죠? 모든 상황에서 쓸수 있어요 대박 진짜 라고 말해도 되고요 한 가지 더 상대방의 말에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싶을 때는 글쎄 라고 대꾸하기도 합니다 팁은 바로 조사 생략하기 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중 하나가 조사 인데요 이가을를이 각각 언제 어디에 붙는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어에서는 이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었어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한국인이 많지 않아요 문어체 에서는 이게 옳은 문법이겠지만 부어체에서는 조금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느낌이 들거든요. 대신에 나밥 먹었어가 훨씬 자연스럽죠. 그러나 부어체라고 해서 조사 생략이 모든 경우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주어야 합니다.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분명할 때만 조사가 생략될 수 있어요. 또 조사는 문장의 뉘앙스를 조성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고자 할땐 조사를 생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은 완곡하게 표현하기입니다. 무언가를 완곡하게 말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돌려 표현한다는 뜻인데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선 예의가 매우 중시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거나 상대에게 동의하지 못할 때 혹은 부탁할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말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너가 고쳐 라고 말하기보다 이 부분은 내가 고쳐야 할것 같아 이 부분은 너가 고치는 게 좋을 듯해 라고 말하는 게 상대를 조금 더 배려하는 방법이겠죠 또 부탁하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뭐뭐 해줘 라고 말한다면 상대는 이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불쾌해 할수 있어요 때문에 한국인들은 대신 뭐뭐 해줄 수 있어 또는 뭐뭐 해줄래 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네가지 팁들이 대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산주야, 너 국어학교론 과제 다 했어? 너 어제 그거 하느라 새벽 4시에 잤잖아 대박, 나 그거 하나도 못했는데 <웃음> 진짜? 그거 일까지야 음, 있잖아, 혹시 네가 좀럼나 전통해줄 수 있어? 글쎄, 아니 근데 예린이 얘왜 이렇게 안 오니? 얘들아 나 왔어 아이인이 왔어?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너 요즘 어떻게 지내? 아이고 똑같지 과제 하느라 아주 힘들어 죽겠어 아 있잖아 유정아 그래서 너 남서 줄 거야? 어 찬주야 과제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그런 거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혹시 너네 밥은 없어? 응나 먹고 왔어 나는 아직 안 먹었어 헐 배고프겠네 그럼 지금 당장 먹으러 가자 근데 내가 이 주변에 맛집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네가 좀 추천해줄래? 음... 그러면 요 앞에 떡볶이 맛집이 있는데 거기로 갈까? 어... 아... 내가 떡볶이를 안 좋아해서 아 진짜? 그러면... 맞은편에 칼국집은? 수 거기 이름이... 어... 그린블루 칼국수였나? 나 완전 찬성이야 나 칼국수 한창하고그린블루 칼국수? 맛집이지 거기로 가자 그럼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모국어 언어 습관에서 벗어나기, 추임새와 감탄사, 조사 생략하기, 그리고 완곡하게 표현하기까지 저희가 알려드린 이네 가지 팁들 잘 기억하시고 실생활 대화에서 잘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